안녕하세요. 네선주도에 강제하고 있는 에버몬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, 그러고 보니까 제가 포토샵 보정 유튜브를 4년 정도 했는데, 아, 정작 여기서 사진 보정 의뢰를 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를 않아서, 아,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보정하는 방식은 다들 보셨을 것 같고, 아, 전 되도록이면 1대1로 앉아서 보정하는 방법을 선호하기는 하나, 아, 고객이 뭐늘 시간이 난다는 법도 없고, 제가 사는 곳까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,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, 팀 뷰어 같은 화상 시스템으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,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 수업이나 촬영만 하고 이렇게 보정 의뢰를 따로 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튼 실제로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, 커뮤니케이션이 좀더 향상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아, 예를 들어 뭐 얼굴 작업시에 턱을 줄여 달라고 했을 때옆 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래 턱을 좁게 해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음,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우선 알아서 하고 메일을 보내고 그걸 또 확인해서 피드백으로 다시 답장을 보내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음, 이런 번거로운 방식이 아닌 어, 실시간으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인 거죠 아,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제 얼굴이나 고객의 얼굴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,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작업이 가능하고 막 고객의 마우스 위치도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옆턱 아래턱 광대 아니면 뭐 허리를 어느 방향으로 좀더 하면서 아, 좀더 세심하고 정확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메일이 됐든 카톡이 됐든 작업이 끝나고 원하시는 형태로 바로, 바로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, 보정의 경우에는 당장 뭐 사진을 보내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고객이 그걸 같이 보면서 작업이 가능한 시간대여야 되다 보니까 어, 우선 파일을 받고 어, 시간을 같이 정해서 작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야간에도 가능하겠지만 은또 너무 늦은 시간은 좀 힘들겠죠 어, 단순 색보정이나 뭐 분위기전환의 경우 어, 복잡한 리키나 합성의 경우에는 비용이 달라지니까 아래 문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꼭 개인이 아니라 업체 의뢰도 다 받습니다 어, 그리고 뭐 시간이 나지 않으신다거나 업체의 경우에는 한장한장 한장 따로따로 이제 확인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어, 제가 알아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, 물론 뭐 보정 의뢰를 주기적으로 맡긴다던가 사진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DC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카드 결제나 할부도 가능하죠 그 역시나 촬영 대행이나 뭐 수업 포트샵 수업이 되겠죠 조명 수업도 그렇고 그리고 스튜디오 컨설팅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음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